추상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0일이 그날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나나 기다려준 나를 이 보면 내가 오늘도 습관같은 내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완성. 잘 먹겠습니다. 냠냠 짚지. <웃음> 음 맛있구만요. 음 너무 맛있는데? 한 입에 한국인의 빨간 맛. <웃음> 약속이 있어서 합정역에 왔고 지금 커피를 사서 코피어싱 이거 찡 바꾸려고 피어싱 샵 가고 있어요 여기 큐빅을 조금 더큰 걸로 바꿨어요 예쁘죠? 한 여름에. 왜온다 어, 안녕, 어. <웃음> 감사합니다 누나. 오늘 아, 왜 이렇게 높게 주세요? 세요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포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, 여러분. 아, 누나 진짜 얼굴 왜 이렇게 작아? 나살 진짜 많이 빠졌다. 네? 어? 어우 너무 예쁘다, 소경. 아, 너무 어? 잘해야지. 이렇게 친구를 만났고 <웃음> 저희는 오늘 무엇을 먹으러 가요? 사울아저씨요. 귀여운 척해? 소문나씨로 여기 교회 다니는 분이 아야, 앞에 계시거든요? 저 온라인 이름이 래요왜그러기 아우 잘먹는데요 그런 사람 난있는지도 모르는데 난 먹방 자주 보지는 그녀의 먹방 아무튼 우리 학교도 주름 잡던 그녀입니다 <웃음> 는 <방금에는> 밥을 싸우고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이제 숨을 제대로 숨을 물을 칠 수가 없어 <웃음> 저희가 어제 둘다 마늘 소치를 먹어, 먹었거든요. 근데 또 먹으러 왔어요. 어, 아, 걔도 오늘 여기로 왔어요. 그 사람은 이 친구랑. 나 올게요. 나 이게 그 덕복이. 어, 그 이거랑. 냄만하랑 쌀국수 미 어, 아니 이거 라지해서 같이 나눠먹을래? 그래? 어, 이런거 많이 궁금해요 개잘나와 아, 역시 카메라 그래서 한 응. 번씩 다넣어 안심하다고? 안심, 티는내내나 붓기가 이렇게 부었는데 나이 필름 맞고 싶다 필름 맞은거 맞고 싶다 <웃음> 맞은거 같아 <웃음> 야, 저렇게 나 보면서 어떻말 아니요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다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리 으아, 으아,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으리 으아,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으아, 콕짠 화장하러 콩나물 굽밥 띠동 띠동 할줄거할 줄도 모르고 무거운 거 드니까 힘든 거야 안 그려? 계나 계속 갈 거야 치료 맞고 있어요 맞고 있어 하면 되지 오십이 이거 정식이 아니야? 아 그렇네 루안이 이렇게 해야 돼 저희 거의, 거의 계속 하다 살아, 갔는데 요한이 어째피 엄마한테는 음. 이전할 거라고 이렇게, 이렇게 에이야 그러면 후추발전을 해야 되니까 후추발 해야 되니까 후추 하다보니까 후추을 없겠다 후추발참없겠는두개있볶음밥 <목소리> 아이스크림 아, <목소리> 오케이.